여기 이가서있으면 안되지 3번 4번이잖아 여기잖아 3번 4번 여기가 안돼. 라 음, 음. 마스크 쓰시고 3번 4번이라니 오히려. 4번 5번이야 우리가 4번, 5번. 4번 5번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앞에 앉으셔야지 뒤에 앉으신 손님이 못 앉잖아 네. 잘못 앉았네 <웃음> 마스크 쓰시고 요 마스크 써야돼 마스크 벗으면 안돼요 마스크 쓰세요 네 명밖에 안 가는데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돼 기가 막힌다 이거. 어. 어. 어. 역시 한국 버스가 짱이야. 이게 단도 5만 원. 여러분 무사히 한국에 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기 10분 어, 또 다시. 이렇게 환이 우는 것 같아 날 누가 안 데리러 왔나? 아니 오늘이 화요일이요? 수요일이요? 목요일인가? 오늘 오늘 목요일이요 응. 어? 안녕 엄마 빨 가지마 아들이 1년 반 만에 왔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너보다 지금 불까봐 보다 뭐가 못들어나왜왜 기와냐? 뭐봐 저거 기다려서오랫 이거 넘어갑자냐잖아? 엄마가 넘어갑냐? 어? 어떻게 하냐? 앞바퀴가 넘어갔다고? 어? <웃음> <어떻게> 여기 <여길> 넘어갔지?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넘어갔으면은 알거 아니야. 이거를 엄마 우회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게. 너무 어, 우회전 하지 마. 너무 우회전 하지 마.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그렇게 가. 우회전 더더더더더 어, 더, 더, 더, 더, 더, 더, 계속 가. 그렇지. 너무 오지 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살짝. 어, 됐어, 됐어. 어떻게 이거 넘어갔지? 어떻게 넘어갔지? 이 <웃음> 말이 어떻게 넘어갔지? 지금 덥다고 코로나 후유증인가? 어 약간 그런 곳도 있어 바람이 어, 살만 스쳐도 아, 그냥 아프네 찜질방 가가지고 좀 지워야 될거 같아 그쵸? 어, 머리 떡진 거인 설마? 어나 지금 어저께부터 못 씻었잖아 <웃음> 지금 나 코로나일까봐 그렇게 멀리 가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안전거리 제대로 유지하네? 조절하는 신경, 미주 신경, 뭐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다닐 때 들어만 보고. 들어는 봤잖아요, 그죠? 들어만 보고. 미주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의 평상시 기능을 조절을 해줘요. 음. 평상이 있는지 두통이 목에서 네. 한네 목이랑 척추 때문에 아픈 코로나 증세랑 근데 비슷해. 열 나고 어지럽고 아프니까 누룽지, 고환한 고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데피려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네. 아, 이거 살벌하네. 도시락 싸서 소풍 왔습니까? 세금 내고 월급 주면서 영업하는 집에 기본은 지켜주십시오. 어이. 제가 코로나 걸렸었을 때한 63kg 정도 됐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살짝 아팠잖아요 어, 지금 몇 킬로인지 한번 봐 볼게요 와.. 5kg가 빠졌네 와.. 딱 58kg네 이번에 한국 들어온 김에 어, 몸 관리도 조금 하고 살도 조금 찌우고 여기 조금 제모도 좀 하고 뭐 이리저리 관리도 조금 하다가 다시 나가든 뭘 하든 그거는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 이거 갤럭시 고장 나서 왔는데 이거 사용하다가 고장 난 건데 잘 모르겠어요. 음. 처음이세요? 네. 잠깐만요. 핸드폰을 쓰다가 갑자기 핸드폰 쩍 갈라지면서 갑자기 핸드폰 액정이 나왔거든요 앞에 화면도 같이 나갔어요 면은 지금 같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건데 아 그럼 돈 내고 하는 거는 얼마 정도? 한 56만원 56만원이면은 지금 이거 중국가가 56만원 정도 는거네아들 주면 전화 해봤는데 뭐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음 이렇게 걸렸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음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아, <웃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쩔 수 없죠 중고폰으로 팔면은 한 5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액정 교체하면 56만원 아.. 다시는 안써 한국 귀국한 김에 어, 소주랑 바다 노여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가족들이랑 오고 이제 엄마 아빠가 운전해 가지고 와서 어, 잘은 몰랐는데 어, 여기 차가 아오기가 되게 빡세네요 잘 찾아왔으니까 됐지 이쪽 근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보자. 어, 여기 계시네. 할머니랑 할아버지. 잘 드셨습니까? 아,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나 됐네. 식수 한잔 따라드려야지. 전라도는 입 세줘. 할머니가 좋아하는 바다나 우유 <웃음> 어때요?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으이차. 옆에 사람들도 이렇게 살짝 나눠주고 할아버지도. 하나, 둘, 셋, 음. 내가 너무 나동아 갖고 많이 사용했지. 나도 한잔 먹어. 나중에 가족 생각나면 오늘 내가 귀국했으니까 한 번. 재따제는 음. 음.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아나 둘, 혼자 또다 드시면 또 취해 함께 른님들도나 팬분들한테도. 이번 년도 내가 3주여가지고 운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 운이 좋다. 위에서 또 보고 계세요. 구독도 많이 늘게 해주시고.